네,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경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여름휴가 시즌이 되는데요. 휴가 계획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름휴가를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타이어 냉각수, 에어컨 등 미리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의 점검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수위 많은 여러 가지 경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브레이크와 관련된 몇 가지 경고 등이 있는데요. 만약 휴가 출발 전에 다음과 같은 경고등이 떴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이 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등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어떤 증상인지를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다음과 같은 경고등이 계기판에 떴다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일단 빨간색이니까 위험이나 위급을 나타내는 거겠지. 이 경고등이 점등되는 원인은 브레이크 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보닛을 열고 저 안쪽에 브레이크 액의 리저브 통을 살펴보면 최저치와 최대치가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 중간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인데 브레이크 액의 높이가 미니멈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경고등이 점등되고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질 않을 수 있고 또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점등이 되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점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브레이크 액의 높이가 미니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경고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지 브레이크 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가 심하게 마모가 되었을 때로 그림에서처럼 이때는 브레이크 액의 전체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된 만큼 휠 실린더 의 피스톤이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때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게 되면 원래 의 높이로 돌아오게 되는가 참고로 이때는 대부분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모양의 노란색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데 노란색은 주의나 경고를 뜻하는 것이고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심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브레이크 패드를 빠른 시일내 교환을 해주면 되는 거야 두번째는 브레이크 라인에서 누유가 될때로 브레이크 라인에는 휠 실린더와 피스톤 컵이 있고 또 마스터 실린더가 있는데 오래되고 노화로 인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누유가 되는데 이때는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브레이크 액을 보충하고 브레이크 라인의 공기빼기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브레이크 액에 부족한 것을 리저브 통의 눈금으로 높이를 확인하면 되지만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할 때는 저번 영상에서 그 방법을 볼펜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다시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될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휴가 전 혹은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전 오늘 보신 두 가지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확인을 했다면 그 경고등은 행운을 뜻하는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운행 중이었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더라도 브레이크 앱과 브레이크 패드는 꼭 점검하시고 즐겁게 여름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뇌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덕튜브